다음 주뭐 <웃음> 할까요? 아. 아. 해놓지 않으면 안 돼. 아. 뭐 할까요? 제가, 제가 제안한 거를 한번 해보죠. 뭐요? B H 어워즈. B H 어워즈. 요거 하나만, 요거 하나로 뭐, 한 시간 이거, 채우실 자신 있으세요? 이거 하나 해도 뭐? 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각, 각자 그냥 보고 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. 아니 유인태 선생님이 소개해 주세요. 아니 어차피 각자 보고 와요. 아니 D H 네. 어워 D H 어워즈로 제가 논문을 한편 쓰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그냥 논문 이야기는 뭐 짧게 하면 될것 같고 어차피 올해도 노미네이션 될 거니까. 잠시만요. 그 어? 화면 공유 좀 풀어주세요. 아, 본인이 올리셔도 되는데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하시세요 자,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. 올해도 여지없이 매년 연말 또는 연초 그 사이에 이제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DH 사례들, 전 세계에서 있었던 DH 사례들을 다 노미네이션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, 그거를 활용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서, 뭐, 지금 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여서, 당장 이제, 지금 뭐가 노미네이트 되고 있는가를 말하기는 불가능하고,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어,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니 이거에 대해서 논문까지 쓰신 분이 리딩하시고요. 저희는 그냥 조용히 맞장구만 치면 안 될까요? 이걸 논문도 쓰셨잖아요. 담아. 아니 논문이 별게 없어요. 그냥 뭐. 그논문을 선구는... 읽고 오겠습니다. 그 논문까지 읽고 올게요. 어... 헐. 네. 네. 그러은 다음 주에는 유인태 선생님께서 DH 어워드 소개시켜 주실 거고요 네, 뭐... 이게 없으시죠? 네뭐 좋습니다 오늘 놀았잖아요 아니 나 열심히 들었는데 열심히 들었습니다 뭘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게 됐어 방송 주면 유인태 선생님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캐릭, 캐릭터가 약간 잘못, 잘못, 어? 잘못 형성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살짝 네. 네, 캐릭터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좋은 네. 캐릭터로 네, 이끌어 캐릭터. 주십시오 네네 남성경원은 네. 인터넷에 아, 그렇습니다 아 말을 말해야지 말을 말아야지 네?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네 좋습니다 네.